연기자 김향기가 어린 시절 모습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는 29개월 아기일 당시 CF 모델로 데뷔하며 이름을 날렸는데요. 비주얼은 지금과도 똑같습니다. 얼굴은 앙증맞지만 이목구비는 또렷했죠. 깜찍한 모습으로 랜선 이모, 삼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역 배우로서 활약상도 뛰어납니다. 김향기는 2000년생으로 아직 17살이지만 남다른 필모그래피를 자랑하는데요. 꼬꾸마 시절부터 훈훈했던 김향기의 성장사 사진으로 보실까요? 2003년 파리바게뜨 CF CF 모델 활동 2006년 영화 마음이 2007년 영화 방울토마토 2009년 영화 웨딩드레스 2012년 영화 늑대소년 2013년 MBC TV 여왕의 교실 2013년 영화 와한 거짓말 2014 부산국제영화제와 한 거짓말 야외무대 인사 2015 영화 눈길 2014 백상예술대상 2017 영화 신과 함께 사진출처 디스패치TV, 김향기 트위터, 나무에터스, 강영화 스틸컷